제가 작년 한해 동안 쿠팡 이츠 배달대행을 주로 했었는데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잘렸었죠 하지만 저는 그 쿠팡 이츠 배달대행 어플 쿠팡 이츠 배달 어플을 지우지를 못한 상태로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틀 전에 제가 또 무의식적으로 켜봤어요 로그인이 돼 보여드릴게요 자. 녹색불 들어오죠.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등록되어 있던 운송수단이 자동차 였잖아요. 저는 자동차로 지금까지 줄곧 배달응을 해왔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에 이제 그 맛을 들였죠. 자동차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주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보험을 퍼마일 보험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달린 만큼 보험료를 지불한다. <웃음> 어, 그래서 자동차로는 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만에 쿠팡이츠의 어플에 접속이 되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2시간짜리 동영상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2만원을 줍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에 일정한 법칙입니다. 각 항목별 회차별 강의 영상 수가 개수가 이렇게 또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시청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은 100점을 맞았습니다. 보시면 모든 수강이 완료되었습니다. 수강 완료비 2만원은 첫 배달 완료한 건의 배달 수수료 시급일에 맞춰드립니다 공돈으로 2만 원을 벌수 있다 2만 원을 벌수 있기 때문에 또 굳이 이렇게 더 열심히 했다 이겁니다 보시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온라인 강의 교육시간이 총 2시간입니다 시급 만 원이라는 얘기에요 2시간짜리 강의를 해서 2만 원을 받았는데 얘를 또 받으려면 한 건을 해야 됩니다 한 건을 완료를 하고 그 배달료에 같이 묶어서 정산이 되다 보니까 그 2만원을 받으려고 부득이하게 오늘은 평일이지만 퇴근하자마자 급하게 한건을 잡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하필 부득이하게 비가 아또 시장 시동 걸자마자 바로 한건 들어왔습니다 수락해 볼게요 건습니다첫 번째 첫 번째 음식 바로 배달 픽업 해갖고 어, 이제 배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라 5km 떨어져 5km 아 5km입니다. 거의 4.7km. 이야. 야... 첫종원부터 잠실로 그냥 유배를 보내버리네. 상군타워 첫 배달부터 아주 그냥 1년만에 첫 배달인데 멀리 유배를 보내버리네 진짜. 다시 하나 잡혔습니다 롯데월드몰 월드몰 내 월드몰 월드몰 GRZ 1년만에 복귀했더니 아, 복귀신고 화려하게 해줍니다, 배달. 화려합니다. 아주 그냥 훌륭해. 배달을 롯데월로, 뭐, 롯데월드몰로 오는 것도 처음이고, 상상도 못 했다, 내가 이래서 7,000원을 주는구나? 거리, 거리가 얼마 하지도 않는데, 이유가 있어, 7,000원 주는아 꺼, 7 아까 밖에다가 주차 하고 몰로 들어와서 지금 지하로 내려가고 있어. 어디 있는 거야? 아, 현재 위치 여기 혹시... 그리고그 매달리는 혹시... 혹시... 혹 이래서 7,000원을 주는 거야. 7,000원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 아, 아 환장하겠네. 껴 완전히 반대로 왔어. 찾았어, 찾았어. 여기, 여기.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쿠팡 찾으러 왔어. 감사합니다. 아. 또 나가야지, 또. 말 안녕. 내일 올게. 내일은 놀러 올게. 피고 <웃음> 파자마자 가는 길은 또 4.3km. 왜 7,000원 넘게 주는지 알겠어요? 아, 비가 개구나니까. 날씨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 좋다.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아. 아, 추워 퇴근하고 오늘 오늘은 퇴근하고 한 그거 동영상 시청을 하면서 2만 원건것 때문에 그래도 한네건만 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두 건하고 진이다빠졌어 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배달 알람 끈다는 거 깜빡했어 아, 집에 가서 저녁 먹으려고 했 그래. 알람을 안 껐어 또 잡았어 이번에만 배달하고 좀만 쉬었다가 아, 집에 가든지 해야 되겠다 보니까 제가 한시간한 10분 정도 오늘 달렸습니다 거의 1년만에 지금 복귀를 했는데 3건 치고 많이 벌었지만 거리가 상당했다 오랜만에 복귀인데 거의 유배를 보냈다 뭐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어요 뭐 하지만 어쨌든 뭐 음, 안전하게 뭐, 재밌게 즐겁게 뭐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니까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오늘 3건 3건 했고 알차게 벌고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무리해서 하지는 않고 오늘은 좀 단순하게 간단하게 운동 겸 힐링 겸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좀더 이번 주 주말 빡세게 해서 조금 더 수익을 끌어올리는 그런 한 주가 되려 합니다. 아 배고파.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잡고 갈까? 하나만 나온김에 하나만 더 잡고 갈게 이래가지고 맨날 못 들어가 그냥 집에 그냥 계속 배달만 하는거야 <웃음> 딸내미는 아빠 언제 오냐 그러고 너를 먹이고 키우기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도는 거란다 너만 잘 먹고 잘 자라면 아빠는 아무런 소원이 없단다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고맙지